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이유가 제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깁스를 했기 때문에 영상에 출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영상을 좀못 찍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한 3주면 풀을 줄 알았는데 적어도 2주는 더 해야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피부의 기본적인 화이트닝에 좋은 제 기본적인 관리 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먼저 피부가 그 화이트닝 관련된 이런 좋은 성분들을 흡수가 될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도 아직도 겨울인데도 되게 심하고 피부에 각질이라든지 안 좋은 노폐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나서 미백 관리에 필요한 이런 앰플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 주는 게 좋은데 가장 먼저 좋은 거는 필링을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팩은 좀 하기 귀찮고 세수하면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할수 있는 필링을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이두 가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프리메라의 페이셜 인텐시브 필링 하고요 소울 퓨어 리커버리 필링 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비교로 두가지 제품을 비교하자면 요 제품이 조금 더 순합니다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요 프리메라 요 제품보다는 요 소울 퓨어 요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뭐 굳이 이두 가지 제품이 아니더라도 집에 이미 가지고 계신 필링 젤을 사용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이 눈가와 입가를 제외를 하고 필링 젤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 녹차 아이스크림 팩입니다. 저는 약간 피부에 홍조기가 있으면서 붉게 좀 달아오르는 그런 피부라서 이렇게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부 노화에 가장 중요하게 자극하는 게 피부 온도거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화가 더 빨리 진행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피부 온도를 조금 진정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팩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조금 귀찮다라고 싶을 때는 저는 요새 매일 사용하고 있는 요 블리블리 찹쌀떡 팩인데요 이게 그 피로브 팩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라서 한꺼풀 벗겨내는 건데 이게 화이트닝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요거를 붙이고 한 30분 있다가 떼며, 떼고 나서 바로 잔 요거를 피로버팩을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 기본적으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솜은 갖고 계실 거예요. 피부 미백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을 한두 개씩은 꼭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모타니 화이트 모이스처 로션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양이 굉장히 대용용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하고 나서, 화장솜. 근데, 요 제품을 많이 쓰는데, 미샤의 오격 화장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요거를, 이런 미백에 좋은 로션이라든지 토너. 화장솜에 이렇게 물기를 해가지고, 팩처럼 올리려면 토너가 좀 좋겠죠? 그리고 좀 양이 좀 많으면 좋을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큰대용량에 8,000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화이트닝 관련된 토너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이런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얘는 지금 5겹이거든요 화장솜이 하나인데 다섯 장으로 뜯어져요 피부 전체적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화장솜 하나거든요 하나면 요정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솜 두개 정도면 내가 얼굴 화이트닝 하는데 필요한 화장솜을 따로 팩 필요 없이 화장솜 두개 정도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닝에 좋은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 미백 관리를 할수 있는 거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미백에 좋은 뭐 주사, 미백주사를 맞는 것도 가장 그 즉각적인 효과를 낼수 있겠지만 피부과도 매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자극을 받고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면 피부도 그만큼 예민해지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할수 있는 기초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5분에서 10분, 10분 미만으로 해놓고 이렇게 피부결에 따라서 닦아준 다음에 주무시면 한 이거는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보름 정도만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면 화이트닝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화이트닝 관련된 건 무조건 집에 한두 회씩은 있으실 거예요. 구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제품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빨리 손이 나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